네, 일단 바다의 동물 생물 중에 또세 번째 아이들이 나왔네요 하나 둘셋점 p 이 제목인데요 어떻게 해서 점프로 하고 왜 하는지 봅시다 You have probably seen a bird fly down to the sea to catch a fish 예, 여러분은 아마도 어쩌면 have s e e n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현지 예, 완료의 경험에 해당되겠네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a bird가 중요한 게 이거네요 a bird가 f l y 날아. 나라 근데 어디로 down to the sea 바다 밑으로 바다 속으로 해요 down to the sea 바다 아래로니까 예, 어 새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 지금 have a sea는 이제 시제고요 sea 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목적보로서 원형이 맞죠 to fly 안돼 flying 은돼 예. 여기 지각동사 잊지 말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포로서 원형이 올수 있다 ing도 올수 있다 예, to는 안 된다 예, 이런 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to catch a fish 아하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But, 하지만 have you ever seen a fish jump out of the water to catch a bird? 자, yeah. have you ever p p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현지 원료 경험 ever가 들어갔잖아요 예. 자, 근데 여기도 역시 s 라는 지각 동사의 목적어 of fish예요. 그다음에 jump라는 목적 보 원형이었죠. 아, r o u 아까랑 반대네. 아까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점프해서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to catch요. 예, 이번엔 bird, s 새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걸본 적이 있습니까? well, 글쎄요. birds have to be careful. 새들은 have to 음, 해야해, 뭐해야해, be careful 해야해, watch u 해야해, 조심해야해 자 뭐할 때 when a giant, a trip, giant tree valley is around 예, 이 giant tree valley가 이제 물고기 이름인데요 종류인데요 거대한 tree valley 예, 위에 있을 그림 음, 정개이과 물고기래 태평양에 사는 이게 o 라운드 주변에 있을 때 이게 이제는 이제 있다라는 건데 주변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this fish can 이음 이제 아직은 이게 적어 이거에 딱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grow up 자랄 수 있어요. 어디까지? 170cm and 80kg. 자, 170cm로 하고 80kg. 웬만한 성인 남자처럼 그만큼 크게 할수 있습니다. 그한성현이에요 그러니까 Do y u 장 t Do n t l e t i u t s i z Do e f n t l e t i y o t s s i z u 자, e f o Do l n y o t l e t 중요한 표현이에요. u 자, 지 마세요. 놔두지 마세요. 또는 뒤에 어떤 Do 을 하도록이야. 뭐뭐 n 도록 t 뭐 e 도 t 중요한 표현이에요. 놔두지 마세요. 놔두지 마세요. 또는 i t s s i z e 가 f a 이츠 사이즈가풀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다른 색깔로 내가 좀 합시다. its s i z 그 크기가 너를 속이도록 여기 지금 don't let이 사역동사고요. 이츠 사이즈가 목적이고 풀이 목적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속이도록 놔두지 마세요. 즉 속지 마세요라는 소리야. don't let it size s fool you. 그 크기가 그러니까 이만큼 크다고 해서 너를 속이는게 어떻게 속여? 뒤에 보니까 quick and smart. 되게 잽싸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크다고 해서 slow 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지 마라. 그 사이즈가 여러분을 속이도록 그냥 놔두지 마라. 그 크기에 속지 마라. 왜? 크니까 늦, 늦게, 느리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 물고기는 빠르고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속을 수 있어? 느리고 영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플리시, 예, 슬로우 앤 플리시한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it can spot. 이제 설명합니다. Spot이 동사로 발견하다야. A flying bird and 자 요까지가 한 덩어리네. 발견해서 calculate가 또 동사니까요. 요 can spot and calculate가 이어진 거예요. 동사 두 개. 발견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Calculate 하면 계산하다지. 뭐를? Speed and distance를 이렇게 된 거예요. 속도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 아, 요로 요 여기 어디 있어? 요 정도 거리면 얼만큼 거리니까 내가 어, 어느 정도 빨리 가면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거잖아요. 용량 거지. 자, When the bird flies nearby. Nearby는 뭐야? 근처 가까이. 그 새가 가까이서 날때 예, 접속사죠. 종속절. 얘가 주어. The giant tree v a l l e 는 jumps out of the water and catches it. 예, 물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잡습니다. 인데 그것은 뭐예요? 음, 새겠지, 그지? 물고기가 지금 새를 잡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삼신 단수를 일치해야 되고요. 내용은 뭐예요? 동시에 커. 어, 근데 얘는 빠르고 영리해서 가까이 있을 때. 어, 어느 어 정도 거리를 예측하고 예, 속도를 예측해서 휙 하고 낚아챌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음.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예. 각 Birds have to be careful and a giant t y t h o u r e l is around 여기서 around의 의미가 요 nearby랑 같은 거예요 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보세요 처음엔 뭐를 물어봐 어 새가 물고기 잡는 걸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본 적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반대로 물고기가 새를 잡은 걸본 적이 있으니까로 이제 할 얘기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 별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요것이 주의했으면 조심하라. 그서 얘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양이나 크기를 설명하면서 이걸 이 얘기를 왜 했어? 응, 음, 너무 크니까 속을 수 있어. 속지 마. 왜? 얘는 빨라? 그래 놓고, 어떻게 빠른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순서로를, 내용을 이해하면 다할수 있고, 어법적인 것도, 예,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원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원형이라든지,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병치. 병치는 뭐예요? 엔드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질 때, 뭐와 뭐, 같은 것들인데, 이 동사라면 동사의 수를 지어야 되니까, S가 붙어야 되는지, 원형이 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조심하시고 내용이 음, 다 이해해 주세요.